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하증권 제2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제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제5장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재사항은 의의와 앞면 기재사항, 뒷면 기재사항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먼저 그선하증권의 의의와, 아니 기재사항의 의의와 안면 기재사항의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법률상 요구되는 법정기재사항과 어, 당사자간의 특약 등 임의로 기재하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어, 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면 기재사항과 뒷면 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어, 안면 기재사항은 어,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그 기재된 내용대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이를 정당한 수화인에게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 있고요. 유가증권으로서선화증권의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증권 기재상의 진실성의 요구와 증권 발행인의 책임이 요구가 되고 법정 기재상과 함께 아, 운송물의 수령, 선적, 인도 등선하증권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중요한 사항을 이미기재사항으로운송이 설계하여 여기에 기재하게 됩니다. 즉, 선하증권으로서유가증권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부 안면기재사항의 효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선하증권의 본질은 안면기재사항이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반면 선하증권의 뒷면에는 운송계약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약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미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용성계약과 같은 별도의 운송계약의 존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선라증권 뒷면 약관이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서 운송계약의 존재에 대한 추정적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선화증권 뒷면 약관을 일종의 보통거래 약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 운송계약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어, 이와 같이 개품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 국제적인 통일법규로서 1924년 헤이그 규칙,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1978년 함부르크 규칙, 1900, 아, 2008년 로텔당 규칙이 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어, 상법을 비롯한 각국의 국내법에서도 편면적 강행법규로서 제품운송계약에서 어, 발행된 서라짐권 뒷면약관의 이쪽 해석기준을 여해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무역거래에서는 서라짐권의 기재사항을 법정하고 물론 그 기재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신용장거래에서는 상품의 명세는 물론이고 선적지, 목적지, 송화인수화인등 세부적인 사항을 운송증권에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면서 서류에 의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그 무능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하증권의 안면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안면기재사항은 크게 의의와 안면양식의 구성과 효력, 법정기재사항, 이미 기재사항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앞면 기재 사항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의와안면 양식의 구성과 효력, 법정 기재 사항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선화증권은 증권 발행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확인하고, 어, 증권에 기재된 양육항에서 운송물을 양육하여, 인도지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육가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선화증권의 정의를 해왔었는데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선화증권의 모든 효력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발행인이 증권에 기재된 대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운원증권성이 결국 선하증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증권의 기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증권의 기재만으로 증권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권의 양식이나 기재사항을 일견할 때한번딱 보면 어, 선하증권임을알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재사항을 법정해 놓은 요식증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은 이제 불요식 계약인데요 선아증권의 경우에는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그 양식이라 할까요 요식 기재상이 좀그 통일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 딱 보면은 아이거 선아증권이구나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러한 그 기재상을 법에 정해놨다 해서 이것을 어 법정기재상이라고 하고 또 요식증권이라고. 하고 어, 법정기재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그 법률의 규정, 즉상법에 의해서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어,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결국 그 이러한 그유식증권즉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대금결제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선하증권은 무역거래대금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 신용장 거래는 모든 관계 당사자가 서류상의 거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의 유효성은 오로지 선하증권 등 서류에 기재된 문헌의 의해서만 판단된다는 점에서 선하증권의 기재가 중요하다. 이것을 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어, 선하증권은 법정기재사항 외에도 해당 운송계약상 선라증권에 기재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명확하게 하고 어,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된 신용장이 요구하는 수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는데 어, 이러한 기재사항은 법정기재사항 외에도 어, 추가로 어, 기재하는 사항이 들 있는데요. 이것을 임의기재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기재한다는 뜻인데 사실은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니면서 기재된 것은 다 이미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의 기재 사항의 내용은 선화증권 발행 당사자 사이의 어, 특약을 포함해서 당해 운송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참고사항들, 또 선화증권의 효력을 어,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선하증권의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교재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용어를 더 사용을 하는데요, 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을 법정 기재사항과 미기재사항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하는 이러한 그 견해가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선하증권 발행 실무에서 증권 발행인과 증권 소지인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어 설명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정 기재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임의기재사항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음 강학상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또는 강학상 아 이런 것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에는 일종의 요식증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재상 전체가 기재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의 그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 유통이 안 되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에게 화물을 인도해줘야 될지 수화인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경우 수화인은 어, 법정 기재 사항이면서 동시에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선하증권의 종류와 그 운송 계약의 상황, 증권 발행인과 증권 소진인 간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다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선하증권의 기재 사항을 구분할 때 이것을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좀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사항은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이 있고, 어, 이 선화증권이 유효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 법정 기재사항 플러스 임의 기재사항 중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 외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대체인적 관계에서 설명 하는 것은 또 잘못된 분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강의에서는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양식을 구성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면 양식을 구성인데요. 선화중권의 앞면은 대개 선화중권이유가중권이라는 본질을 나타내는 사항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발행인에 따라서 고유한 형식과 구성이 있지만 누구나가 선화중권이라고 인식할 만큼 대체로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화중권의 앞면에는 선화중권의 모두 즉, 헤딩에 빌어블레이딩이 문구를 표시를 하고요. 이하에서는 기재한 칸을 각각 송화인, 수화인, 통지 어, 수령인, 또 선박 명칭, 항차 어, 번호, 어, 기구, 선화증권 넘버, 비고, 프리케리지바이 어, 플레이스블루시트 어, 적수령지, 또 최종 목적지, 선적항, 양육항 인도지, 화인 및 포장 일련번호, 컨테이너번호, 어,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또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종류와 개수, 개수, 운송물 명세, 총중량, 용적, 또 포장 또는 단위의 총수, 운임과 요금, 운임톤, 요율, 운송물 단위, 선급운임 또는 후급운임, 운임선급장소, 운임후급장소, 서라진권 발행지, 선급운임, 및 요금합계, 선라진권 원본의 발행풍수, 발행일자, 선적일자, 증권 발행일등으 기재사항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구성형식과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발행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누구나 한번 보면 일련하면 선화증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형식이나 기재사항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법정기재사항은 이 중에서 에, 그림 2 2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이제 예. 그 예시한 선하증권 안면의 기재사항 중에서 송하인, 수하인, 통지수령인, 선박의 명칭, 기국, 또 선적항, 양육항, 포장 또는 컨테이너의 종류와 개수, 운송물 명세, 총중량, 용적 포장 또는 당의 종수 운임과 요금, 선하증권 발행지,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통수, 또선하증권 발행일자, 증권 발행인이 어, 이런 것이 이제 상법상 법정기재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어, 법정기재사항 중에서 운송물의 외관상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는 칸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관상태의 특이점이 발견되어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어, 8번의 리마크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밖에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컨테이너번호, 컨테이너 봉인번호의 기재사항도 상법 제853조 1항 제2호의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제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넓게 볼 때는 이것도 법정기재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의기재사항은 그림 25의 양식에서 항자번호, 인도지, 운임턴 요일, 운송물단위, 선급운님후급운님 운임선급장소, 운임, 운임 운임후급장소, 선급운임 및 요금합계, 선적일자 이런 것들이 어, 안면기재사항에서는 임의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설라정권양식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 제가 샘플로 제시한 이 양식에서 봤을 때 법정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기재라는 것은 선화증권은 운송계약과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에 대한 증거증권이 되는 것인데요. 인도지에서 증권 소지인이 운송물 인도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서는 에선하증권의 매매 대금 결제수단 또는 운송물 담보 수단, 운송물 전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어, 선하증권은유가증권으로서 안면에 기재된 대로 혈액이 보장되려야 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안면 기재는 선하증권의 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보장하는 권한증권으로서의 본질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선화증권이 선화증권이다 하는 것은 안면 기재사항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뒷면 기재사항은 백지의 상태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뒷면 기재사항 자체가 선화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안면 기재사항이 선화증권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 상법상에는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부여해서 증권 발행인의 책임을 무엇 다 이것도 모두 안면 기재사항에 달려있습니다. 또 서류의, 서류에 의한 거래인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물건의 명세, 선적지, 목적지, 송하인, 수하인 등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무능증권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 이때도 결국 안면기재사항에 따라서 그 내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안면기재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화증권의 기재는 선적선화증권, 수령선화증권의 요구 또 유통선화증권이냐 비유통선화증권이냐의 요구 등 해당 선화증권의 성질, 운송물과 송아인과의 합의 내용, 신용장 조건 등은 선화증권 발행 당사자 간의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증권의 문헌이 밝혀야 할 사항이 각각 달라진다고 겠습니다이 밝혀야 될 사항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재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어, 상법상 법정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요. 해당 운송계약과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정확하게 어, 기재하면 되는데 어, 법정기재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어, 운송계약과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기재되지 않으면 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기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선하증권안면 네, 그럼 어느 정도 기재가 되어야 되느냐 해당 정권이 나타내고자 하는 법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명확하게 표시가 될수 있는 수준으로 어, 기재가 되면 충분하다고 하겠고요.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법정기재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상법상 법정기재사항은 상법 제853조 제1항에서 선하조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12가지 여유가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운송인이 김영달인 또는 서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정 기재사항 12가지는 어, 첫째 선박의 명칭 국정매톤수 두번째, 송하인이 서면으로 동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 확인, 세번째, 운송물의 외관상태 네번째,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사항 다섯번째, 수화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 여섯번째 선적함, 일곱번째 양육함, 여덟번째 운임 아홉번째 발행지와 그 발행연물이, 열번째 수통의 사라진권을 발행한 때의 그수 열한번째 운송인의 성명상, 열두번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등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한 기호가 어,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하냐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송화인이 제출하는 서류 즉 운송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선화증권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들 서류의 정확성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기재할 경우에는, 선화증권 발행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가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운송인의 책임을, 선화증권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간주조항이 있는데요. 송하인은 제1항 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요.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통지를 한때는 송화인 및 선화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화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유통선화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송화인에게 발행한 이후에 배서양도 등을 통하여 목적지에서 최종적으로 운송물 인도증권을 행사할 정당한 소진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통지수령인을 기재하게 하고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선화증권 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다음은 법정기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의 명칭과 국정 및 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박의 명칭은 어, 선박은 무역이지만은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어, 주소 즉 선적함과 국적을 부여받고 기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어, 부동산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권리관계의 공시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되고요. 여러 선박들 중에서 선라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이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명칭을 사라진 분이 기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실무에서는 선박의 명칭과 함께 항자 번호 및 항의 방향도 변기하여 어, 동일 명칭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어느 항로의 몇 번째 항입및 어떤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박인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수령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그의 관리하에 운송물을 수령 완료하였지만 선박이 선적되기 이전 선박에 화물이 운송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발행하는 것인데요.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시점에는 운송물이 어느 선박에 선적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 선적이 예정된 선박이 확정, 확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수령선하증권이 기재된 선박은 니후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니고, 단지 선적 예정 선박의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박의 명칭을 기재할 때 선적 예정 선박, 즉, intended vessel n a 이라 명시하거나, 별도로 선적 예정 선박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그 칸에 선박의 명칭을 표기합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 예정 선박에 선적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정 선박의 명칭에 이어, 또는 다음 선박, or s u b s e 베슬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령선화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명칭은 문자 그대로 선적 예정 선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실제 선적된 선박과 선화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명칭이 상의하더라도 어, 선박의 명칭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 이러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선적선화증권에서는 운송물이 선박에 적재된 이후에 발행되기 때문에 수령선화증권에서와 같은 선박의 명칭의 기재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서는 에 운송증권의 수리 요건 중에서 선박의 명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약 선적예정선박의 명칭의 기재 또는 선박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제한조건을 선화증권에 기재할 것을 어, 신용장 조건에서 지정하고 있다는 비록 운송물이 선화증권에 기재된 선적 예정 선박에 실제로 선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화증권의 별도의 부기로 그 적재 선박의 명칭을 기재해야 할 것을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적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운송물은 그것이 단일 운송계약으로 하나의 운송증권에 의해 운송이 이행되는 경우에도 약정된 목적 항까지 운송되는 동안 두척 이상의 선박이 연계하여 운송을 완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UN 레이아웃 키에서 추천한 선화증권 양식이나 현재 각 운송인에게 사, 운송인이 사용하는 선화증권 양식을 보면 운송에 참여한 선박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는 칸으로 첫째 모선에 선적되기에 앞서 사용된 선박명을 기재하는 프리캐리지 바이 및 두번째, 주로 선박의 명칭을 기재하는 네임 어, 오브 e l 이라는두 개의 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운송물이 부산항에서 카오슝항, 홍콩항을 거쳐 싱가포르항까지 운송될 경우에 부산항에서 카오슝항까지는 A선박으로 카오슝항에서 홍콩항까지는 B선박으로 홍콩항에서 싱가포르까지는 C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경우 A선박의 명칭을 브리케리지 e by. B선박의 명칭을 네임오브 s 스 마지막 운송구간을 담당한 C선박의 명칭은 어디에 기재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운송구간을 담당한 선박의 명칭이 선화진권에 나타나지 않고 A선박 및 B선박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다는 소화이는 B라는 명칭을 가진 선박으로 그 운송물이 싱가포르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게 될 것이고 수입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통관 등의 수령 준비도 거기에 맞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역실무상으로는 운송물이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의 선박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수입에 필요한 서류의 재작성은 물론이고 선박의 명칭이 상이함으로 인 해당 국가의 관세법상 통관 절차상의 문제나 운송물의 인수지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화주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선박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에 Pre-carriage by Name of Vessel에 추가해서 Post-carriage by 등의 칼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방법이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선박의 국적인데요. 선박은 선박법에 의한 국적을 가지게 되고 국적은 특정 선박의 기국을 의미합니다. 국제법상 선박에 대한 중거법과 재방관할권을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어떤 국가가 특정 기국의 선박에 대해서 어, 법률상으로 어, 그 국가가 관할하는 항구에 어, 입항 또는 선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국적을 가진 선박이 영한 운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 있습니다. 어, 특정한 국적의 선박을 이용하는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겠고요. 어, 선하증권에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운송 선박의 명칭과 함께 그 기국을 기재합니다 어, 선박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한 국적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하증권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적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의 톤수인데요. 선화,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함께 해당 운송물을 선, 선적한 선박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선박의 톤수는 선박의 크기 또는 유용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데요. 선화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톤수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실무상으로도 톤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재의 용가 선화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국제협약에서도 선박의 톤수를 법정기재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선화증권에 선박의 톤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제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접과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한 운송물을 그대로 증권 소진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어, 수령 당시의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접,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사라증권에 기재합니다. 송하인이 서면으로 동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라 함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운송물 명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운송물 명세는 운송물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증권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이 일일이 운송물을 개봉하여 그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모는 송화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선적 신청서, 송화인 수출 신고서, 선적 지시서 등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게 됩니다. 어,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는그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선화증권의 운송물명세가 기재되지 않는 선화증권을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된 신용장 거래에서는 운송물의 종류를 선화증권에 기재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화인에게 정확한 내역의 통지를 요구하거나 상업송장장등 포장명세서를 참고하여 운송물명세를 기재하기도 합니다. 다음 운송물의 종류인데요. 어,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제지기계를 단순히 기계라고 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무슨 종이를 만드는 기계인가라든지 동력은 얼마인가까지를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관습상 물건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의 일반적 명칭이 기재되고 그것이 운송물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상법 어, 제853조 제2항에서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의 정확성에대하 상당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서라주권의 성질상 운송물의 종류에 대한 기계 자체를 하지 않고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 세번에 제출하는 적가 목록에도 운송물 명세가 법정 기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송물과 적합 목록상의 기재상이 다를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물론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음 운송물의 중량과 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운송물의 취급시 안전 작업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수령한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어, 상법 제853조 제1항 이후는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을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량이나 용적 중 어느 한쪽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의 중량과 용적을 함께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의 인도, 어, 운송물 인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송인은 운송물 명세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정확한 기재를 하기 위해서 중량과 용적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 됩니다. 또 해상 운송 계약에서는 이는 운임을 산정하는 기준이 중량 톤 또는 용적 톤중큰 쪽을 택하도록 하고 있고, 각국의 항만 당국에서 부과하는 무두 사용료 등도 이중큰 쪽을 택하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량과 용적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운송인에게 유리합니다. 포장 재료를 포함한 총중량 또는 총용적을 기재하는데요. 어, 무게 표시의 경우는 킬로톤, 용적의 경우는 입방미터의 소수점이 동상 세 자리까지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50.123 12M, 20.124 킬로톤.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또 포장의 종별과 개수와 기호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운송을 위해서는 취급의 용이와 손상을 방지할수 있을 정도로 어, 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송물의 동일성과 그 수량은 포장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장의 종별은 포장의 종류를 의미하는데 흔히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포장의 종류는 백, 베일, 배럴, 박스, 번들, 캔, 카튼, 케이스, 카스 crate, dozen, drum, cap, lift van, p i l a piece, reel, roll, set, s p r i n d tank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법에서는 팰릿이나 스키드는 포장의 종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위에 쌓인 개개 포장의 종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의 개수에 대해서는 운송물이 과부족이나 열실훼손 등의 운송체험의 불안전 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아, 각국의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에서도 법정기세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상법과 국제협약은 화주가 당해 운송물의 가액을 운송인에게 신고하고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보통 패키지 또는 유닛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이라는 것은 선적에서터 인도까지 여러 단계의 취급을 위해서 운송물을 둘러싼 것이거나 상자, 백, 봉투 등에 넣은 것이며 또는 운송물을 어떤 받침대에 올려놓아 포장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운송물을 완전히 둘러싸야 할 필요는 없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포장은 기준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단위, 즉선하증권에 표기되는 단위라고 하는 기원가 있고요. 또 운송 단위와 선적 단위로 구분하며 운임 계산을 위한 단위와 선적에 편리하도록 업된 물리적 단위로 구분해서 개품 운송물에는 선적 단위를 적용하고 어, 벌크 운송물에는 운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 선적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미국 판리에서는 나무상자 컨테이너, 트레일러, 크레이트 머시너리 등이 포장의 단위로 인정되고스케드 어, 팰리스에 쌓은 운송물인 경우 스키드나 펠릿, 언박스트 카와 언박스트 드렉터 어, 크레들에 올려놓은 포트도 포장 단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 운송물이 컨테이너 또는 펠릿에 적입 적부된 경우에 포장 단위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1968년 헤이그 비스비규칙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정권의 어, 다른 포장 단위가 명시됨이 없이 컨테이너 단위만 기재되는 경우는 컨테이너가 포장 단위로 인정되고 컨테이너에 적입된 운송물에 대하여 선화증권에 그 각각의 개수가 기재되었다면 그 운송물 각각의 개수를 포장 단위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 포장의 단위는 사실 선화증권에 기재된 것을 단위로 한다고 보고는 있지만 어, 선화증권의 앞면에 기재된 단위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의 명세에 대해서 기재된 것과 운송물 명세에 대해서 기재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2004년에 이와 관련된 우리 나라 판례가 있었죠. 이 중에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게 판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작은 단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상법 제797조 제1항과 국제협약에서 운송물의 매 포장단 또는 선적 단위당을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책임제한의 기준 단위로서 포장 또는 선적 단위판단 기준으로는 컨테이너는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인이 사용하는 운송용기이지 책임제한 기준으로서의 포장 단위는 아니라 는또 책임제한의 기준으로서 포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다는 점, 세 번째, 운임적용 기준으로서의 단위 또는 선적 단위는 비포장 운송물 등에서는 책임제한의 기준 단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포장 운송물에 대하여는 책임제한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 기어의 표시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은 운송물 인도증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어, 대상 운송물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선하중권의 그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의 기호라고 하면 특정 운송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한 구의의 화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장 단위 또는 선적 단위별로 기호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하중권에 기재되는 기조, 기호는 포장의 기호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포장이나 운송물에 별도로 달아놓은 표찰또는 운송물의 외장에 인쇄하거나 수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송물의 취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위하거나 또는 취급상 주의를 시키기 위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운송물의 기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화증권의 포장의 기호는 운송물의 취급과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운송물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장의 기호는 문자, 숫자 및 도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내장된 운송물의 주된 기호 외에 품질, 목적지, 운송물번호, 원산지 등의 의미를 축약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생산지 및 어, 목적지, 수화인의 상호등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숫자는 운송물이 하나의 로또를 이룰 경우 개품의 번호를 표시한다고 하겠습니다또 도형은 상호나 어, 운송물을 특정짓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에서 혼합한 로들도 있는데요. 도형 문자 또는 숫자가 혼합된 기호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 여기서 이제 그 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마크는 아니라고 하고요 메인 마크 x y g 시카고 바이어 시애틀 넘버 1450 메이딩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또 50개 중에 첫 번째 시애틀을 경유해서 어, 시카고 가는 요 용이 인도지가 시카고고. 시애틀 항이 목적항이 되겠습니다. 양육항이 되죠 어, 기호가 이렇게, 제 여러 가지 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운송물 외관 상태도 표시를 하는데요. 선적 당시의 운송물 상태를 얘기합니다. 포장 운송물의 경우에는 포장의 상태, 훼손용 등 외형적으로 발견이 가능한 모양, 변색, 비정상적인 냄새나 소리 등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할 경우에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선하증권의 운송물의 외관 상태를 기재하는 것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어떠한 상태로 운송인이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함인데요. 운송물의 외관 상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증권에 별도의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운송물이 운송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수령하였음, 즉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on,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rein이라고 인쇄를 합니다. 어, 외관 상태 의 기재는 실제 운송물을 수령할 때 외관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 운송물의 외관 상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기재할 필요 가 없습니다. 반면 운송물을 수령할 때 외관상 이상이 발견되면 어, 비복칸이나 별지에 어, 발견된 외관 상태를 기재합니다. 예컨대 백카튼의 운송물 중에서 카튼 박스 두, 두 개가 파손되었거나 파손이 의심된다면 해당 카튼 박스 번호를, 박스 번호를 표시하고 발견된 이상 상태, 즉 외관 상태를 기재합니다. 어, 비국한의 그 운송물의 외관상 이상이 기재된 선화증권은 파울 선화증권이 되기 때문에 크린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이러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지 않게 됩니다. 송하인은 이상이 있는 운송물을 정상 물건으로 교체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보상장을 제공하고 그린 선화증권을 교부합니다. 선화증권에 단서 없이 외관상 양원 상태로 운송인이 수령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시에 운송물의 외관에 손상이 있다면 이는 운송 중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수령 또는 선적 당시에 이미 운송물의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송물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이상, 그, 선화증권의 안면 기재사항, 즉, 법정 기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어, 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법상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을 잘못 읽어가면서, 법정 기재사항 12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 첫째 선박의 명칭 국제및톤수 두번째 수화인이 서면으로 통제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농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능, 세번째 운송물의 유해관상태 네번째 선적항, 다섯번째 운임이 음,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2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